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의 관심 뉴스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 부산 지역에 어, 해운대 수영구 동네가 이렇게 아직 조정 대상 지역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그동안 해운대에서도 어, 풀어달라고 다시 국토부에 건의를 올렸고 어 이렇게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조정 지역을 재검토하는 국토부의 주정심 주책 정책 심의위원회겠죠 거기에서 부산의 해수동은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어 부산 지역 어, 부산해운대가 최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주정심에서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는 심의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집값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해수동이 그다음 주택거래량이 굉장히 줄어서 조정대상지역을 풀고도 남을 그런 정말 입지에 있는데 아직도 전혀 풀어줄 기미는 없고 그게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했던 남천 이구역이 굉장히 청약경쟁률이 평균 38대 1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안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걸 네. 보면 한번더 어,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일부터 10일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주정심 서면 심의를 진행을 했는데 <웃음> 어, 이 서면 심의는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이렇게 주요안건이었대요. 어, 관심을 모은 해운대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안건과 나머지 수영구, 동래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조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어, 투기과열지구에 이렇게. 그 언어는 주택법상 1년마다 재지정을 검토하게 돼 있어서 이번 주정심을 개최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투교가열 지구를 유지할 것 같으면 다시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부산의 조정지역 해제는 아예 안건으로 안 다뤄졌고 해운대 아예 요청은 들어와 있어도 이번 심의가 끝난 상태라서 다음 심의 안건에서 다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량적 조건은 있지만 해제에 대한 정량적 조건은 없는 게 현재 국토부의 실정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해제를 할 때는 어,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현재 분양시장과 주택가격, 매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열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제 이렇게 해제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네구 등 부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매매량도 굉장히 기존 구축은 줄어가 있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조건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서 지정요건에서 벗어났으니 해제요건이 구지 정해져 있지 않아도 해제를 해주면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어,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어, 주정, 어, 이번 주정심에서 남양,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안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투기 가열지구로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로그 지정돼 있던 세종시하고 대구 수성구는 그대로 투기가열지구 유지하기로 다시 1년 후에 한번 다 심의를 끝냈고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차저차한 이후로 해제가 쉽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천더시아 프레스티지 가 1순위가 38.16대 1. 조정지역 치고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물론 분양세대수가 1순위에 늘수 있는 게300 몇십 세대였죠? 400세대 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요. 물량이 작으니. 어, 이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그때 지금 초롱소장 있는 연제구그 다음에 부산 진구, 남구, 그리고 기장군의 이제 그 일광면들이 다 풀렸죠. 그때 이제 제외를 했는데, 그 근거가, 음, 동래구의 분양단지 성장률이 12.3대1, 17.3대1, 요렇게 높아서, 어, 그렇게 해제를 할때 과열 우려가 있어서 일부만 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해수동을 그래서 안 풀었다는 거예요12대17 7대 1도 높아서 안 풀었는데 38대 1이니 풀겠냐 말입니다 <웃음> 어그 다음에 어, 부산 조정 대상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지금도 서서히 좀 줄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 조차도 풀어주지 않은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된다는데 어,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동래구는 77, 수영구는 68, 해운대구가 52세대인데 12세대, 11세대, 1세대가 줄어서 못픈대요와 <웃음> 대단합니다. 그죠? 어, 영산대 지금 서성수 부동산학과장님은 부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서울의 시장 동향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이제 보는데 부산을 이렇게 풀어주면 확실히 어 과열 재발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볼때 그때 이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금리도 이렇게 인하가 돼 있어서 유동자금이 여차하면 부동산 쪽으로 쏠릴 스탠바이 준비를 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다가 조정 지역까지 해제를 해놔놓으면. 물맛난 고기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거제이구역에 있는 여기 연재구도 막상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면 비조정지역으로 풀렸긴 했지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하게 싹다 풀리지 않은 이상은 뭐 조정지역의 반점은 발목 잡혔는가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지만 대출 규제 조건이 바뀌지 않은 다음에는 부산이 집값이 뭐 올라가는 게 이거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조정지역이 풀리면 이제 그 중에 들어 이제 분양권을 전매를 좀 자유롭게 할수 있고,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혜택이 될수 있는데, 그렇게 전매가 좀 자유로워지고 자금 순환이 빨라지면 그렇게 사고 팔았던 그 자금들로 어 그동안 또좀 많이 빠져가 있던 가격이 조정돼 있는 그런 집들을 어,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전체가 흐름이 이어질 텐데 이렇게 조정 지역을 묶어 나누니 분류가 있는 다른 지역도 똑같이 발목 잡혀 있는가 하고 비슷해요. 오늘 추석 전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과연 서울은 우리 부산을 너무나 뭐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려고 관심을 집중해서 안 풀어 주는 건지 아니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냥 막 지방은 내 모르겠고 이러고 버린 자식인 건지 헷갈립니다. <웃음> 부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놨기를 바랍니다. 아마 뭐 조정 안 풀어줘도 좋으니까 대출 규제나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뉴스였습니다. 초롱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